부평구는 지난 23일, 제3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 위촉식과 임시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1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문화부평 따뜻한 소식이 가득한 3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3일 제3기 부평기전 2020위원회 위촉식과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분과회의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간사, 서기를 선출한 후 원활한 3기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모집은 분과위원회별 주민위원 공개 모집, 전문가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공정한 서류 심사를 통해 총 120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구정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더큰 부평을 준비하는 제3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데 감사하며 위원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대안 제시와 각종 지역 현안 해결책 모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동민 청운대학교 교수는 부평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평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발전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1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평생학습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부평구 평생교육 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와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평생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부평구는 평생학습 구민제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고 동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동과동락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중심의 풀뿌리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힘썼는데요. 올해는 구민 누구나 전생에 걸쳐 평생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평구 평생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도전하여 평생교육사업의 추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2023년 평생학습도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은 모여라 희망 레포츠 캠프 올겨울 레포츠 어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겨울 레포츠 어때는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이용한 스포츠 참여의장으로 일상 레포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어 40명의 청소년과 함께 클라이밍과 스케이트보드 교육을 6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부평구가 MG 세마을금고 청천점과 주식회사 심팩에 부평구 착한 기업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MG 세마을금고 청천점은 설립 이후 매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명절마다 백미, 김치 등을 후원하고 있고 특히 올해 설 이웃사랑 나눔으로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심팩은 2012년도부터 매년 천만 원씩 지역사회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침수 피해가 있던 지난 8월에는 성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부평구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할 부평구 안전보안관 34명이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2년 임기 동안 지역 안전관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신고하는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에 참여하며 부평구의 안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부평구가 공동주택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의 개보수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데요. 부평구 홈페이지 종합민원에서 다운로드한 서식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건축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부평구 보건소가 어르신 운동교실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고자 진행되는 이번 클리닉은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총 3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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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첫 문장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3.1운동은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한 주인들의 당연한 외침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참여했고 그보다 많은 이들의 뜻이 모여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해준 그 이름 없는 영웅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3.1절 부평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